안녕하세요 자반증 주치의 동경한영 김리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알레르기성 자반증과 색소성 자반증 과연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 구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번 양상입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과 색소성 자반증 모두 반점을 누르거나 문질렀을 때 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만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은 경계가 선명한 자반이 산재되어 나타나는 반면 색소성 자반증은 점상출혈들이 모여서 반점을 형성하고 멀리서 보면 얼룩과 같은 양상을 나타내면서 자반이 올라왔던 자리에 갈색의 색소침착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성 자반증과 색소성 자반증은 모두 대체로 자반이 평평하게 올라오지만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급성적으로 나타나면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촉지성 자반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심하면 딱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색소성 자반증은 습진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반 증상입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복통, 혈변, 토혈이 나타나는 위장 증상 관절이 붓고 아픈 관절 증상 소변에서 혈류, 단백뇨가 검출되는 신장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색소성 자반증은 특별히 동반되는 증상이 없지만 때때로 가려움, 진물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3번, 호발연령입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일명 소아 자반증이라고 불릴 정도로 4에서 6세의 어린아이들에게 호발합니다. 반대로 색소성 자반증은 소아에게서나타난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특히 색소성 자반증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인 샌베르그병은 주로 중년 성인에게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발요인입니다. 명확한 발병요인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알레르기성 자반증과 색소성 자반증 모두 알레르기 항원, 약물에 대한 반응, 운동, 스트레스 등을 잠재적 유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주로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염 후에 발병한 사례가 많았고 색소성 자반증은 고혈압이나 모세혈관의 치약성으로 발병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후입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치료가 잘 끝나면 대부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일부 소아와 성인 자반증의 다수에서는 혈뇨단백뇨 등의 신장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반이 사라지더라도 약 2년 동안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색소성 자반증은 자반이 올라왔던 자리에 영구적인 색소침착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알레르기성 자반증과 색소성 자반증의 구별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두 자반증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자반의 부위가 넓어지고 오르내림이 심해지면서 만성화되어 치료가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긴 지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